안녕하세요 원더풀캐톡 1 5먹냥이의 몽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채널에도 드디어 주제가가 생겼어요 비누자장님께서 소중한 주제가를 만들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소중한 노래를 만들어주신 비누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Beep beep beep 그런니 큐티 가게 왕소.